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 컨텐츠 개인 방송국의 시대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테크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 모든 영상은 다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요 오늘은 코딩 없이 자연어를 그림으로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바꿔준다는 점으로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화제가 된 달리2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걱정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시다면 이 비디오를 잘 봐주세요. 먼저 구글에 달리투를 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달리툰은 오픈 AI 에서 개발한 새로운 AI 시스템으로 농구 덩크 슛을 하는 코알라와 같은 짧은 텍스트 문구를 입력하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하지만 사실적인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달리2는 사실적으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리터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문 앞에 한옥커피숍 모델링해줘 라고 해보았습니다. 얼마 후 이렇게 한옥커피숍과 개선문을 분리하고 관계에서 사실적인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편집과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미래 시나리오는 평범한 비디오 게임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며 동시에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에 비해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티스트끼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가능성이 커진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매우 낮아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무언가 하나는 활동하고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개인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좀더 자유로운 컨텐츠로 소통하고 싶으실 것이고 만약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컨텐츠가 필요하실 거예요 광고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요 예전엔 모든게 비용이 었고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도 제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네이버 광고, 페이스북 광고 등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비용과 창의적인 컨텐츠 제작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야하는 시점에서도 막연히 생각만 하다 이에 지어 놓쳤던 경험 때문에 아마도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었고 또그 높아심을 자꾸 공유하고 싶어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퍼스트 모버는 못 되더라도 패스트 팔로우라도 돼서 그 속에서 틈새를 더 디테일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 때문입니다 머신러닝이 생산한 컨텐츠는 틱톡 그 다음을 위한 단계입니다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소비될 컨텐츠를 만드는데 GPT나 달리 같은 모델을 통하면 그 제작비용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무한한 자유도가 전제되는 진정한 메타버스의 경제성이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메타버스는 한계비용 제로로 맞춤생산이 가능한 가상 컨텐츠들이 있을 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어떤 좋은 영감이 떠오르시나요? 어, 내 비즈니스의 비용 절감 가능한 파트나 아니면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확장에 인사이트가 생기셨길 바랍니다. 댓글에 같이 공유하셔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한옥과 개선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통통한 돼지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리빙 제품까지 한번 트라이 해봤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아이디어나 이미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 대행도 또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놀랍죠? AI를 잘 활용하셔서 풍성한 사업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